네, 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차트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뭐 코인 등 여러 가지 어, 차트를 공유를 해드는데 제가 주로 하는 FX를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이번 주 제가 어떤 거래를 찾고 있는지, 어떠한 분석을 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운드엔입니다. 파운드엔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 파운드엔인데, 자 위클리 차트입니다. 자, 위클리 우선 그 트렌드 라인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49 레지센스 149 레지센스 상방으로 뚫고 리테스트 후에 그쵸 그렇죠? 리테스트 후에 지금 이제 새로운 새로운 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채널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은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로만 봤을 때에도 업트렌드의 이 힘이 상당히 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트렌 이제 채널의 서포트 레진스 뭐 서포트 레진스 서포트 레진스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은 이제 서포트를 터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트렌드 채널 안에서 레지센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149 서포트를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전에 봐왔던 이러한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어, 강하게 내려와서 서포트를 이제 찾는 이런 움직임은 아니고, 149 서포트, 이 가격대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지금 강하게 계속해서 이 업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 이제 클로즈를 보면은, 어, 도지 캔들 비슷한 클로즈가 나왔어요. 그렇죠? 중립 캔들로. 거의 도지 캔들인데, 이제 중립 캔들로 나왔고, 어, 하지만, 149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지금 153, 그 전고점이죠. 그렇죠? 153.5라도, 153에서 153.5 이 레진스 구간을 뚫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고점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 계속해서 추가로,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계속해서 찾고는 있는데, 어, 저번 주 도지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고점을 뚫은 상황에서, 어, 가격 조정이 한 번은 나올 타이밍이, 어, 지금 엠페어들이, 어, 여제, 어제, 어제, 뭐, 엠페어,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시작할 때, 엠페어를 좀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어,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업트렌드 이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올 타, 이밍이고 캔들 클로즈도 한좋지만은 업트렌드 이힘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강한, 어,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주고,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레진스를 유지하고. 이러한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레진스를 이제 뚫고 새로운 고점 중립캔들 데일리캔들로 가면은 데일리차트 가면은 저 업트렌드 새로운 업트렌드 트렌드 라인을 또 제가 이제 어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인트 A 그 다음에 포인트 B를 해서 이제 현재 세 번째 터치가 나온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포트 구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4시간 차트를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는 먼슬리 차트 방향 업트렌드, 위클리 차트 업트렌드 그렇죠? 이거 따라서 매수 셋업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수정을 우리가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겠죠. 포인트 A, 포인트 B, 그 다음에 세 번째 터치. 그래서 파운딩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를 보고 있다. 그래서 피보나치 이용하면은 78.6에서 다음 타겟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현시간 차트 이게 뭐는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 리테스트. 그렇죠. 스트럭처 리테스트 트렌드라인 리테스트 캔들 패턴 그 다음에 상승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그럼 우리가 엔트를 찾아야 하는가 이쯤이 되겠죠, 그렇죠. 17. 네, 이런 모습으로 네,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제 파운드엔의 플레 플랜입니다 플랜 플레인. 레지스까지 가져가 시면 되겠죠 150. 차.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61.8 조금 넘기고, 이제 우리가 매수했는데 78.6 어,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나. 어, 제가 공유해드린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제 위클리 업트렌드죠. 그렇죠? 위클리 업트렌드. 위클리 서포트 찾은 거 이제 우리가 알수 있고요. 위클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카운터 트렌드라인상방 브레이크가 준거알수 있고 계속해서 업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매수를 해야겠구나. 네, 매수를 해야겠구나. 데일리 차트. 자,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 어, 내가 새로운 트렌드라인을 또 만들 수가 있구나. 포인트 A. 포인트 B를 여, 뭐 여기나 여기를 잡으면 은 현재 상황이랑 맞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보니까 최대한 많은 위기 터치가 되는구나 데일리 차트에서 우리가 그린이 트렌드 라인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트렌드 라인이구나 그리고 피부나 책을 지워주고 딱 봐도 레인지 안에 있구나 서포트와 레지스가딱 보이는 레인지 안에 있구나 4시간 차트 어딱 보았을 때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여기도 완전히 터치를 이제 0.77을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렌드라인이 걸치기 때문에 서포트 서포트 그렇죠 그렇죠 피부나치 저점 고점 78.6 그렇죠 제가 공유를 해드렸을 때는 에 어느 상황이었느냐 한 이쯤이 되겠죠? 그죠? 네, 이쯤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제 분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 자체가 업된드니까 나는 매수셀업을 찾을 거고, 서포트 레벨을 찾아서 가격이 서포트 레벨에 있을 때, 피부나치, 서포트 레벨, 트렌드 라인, 마켓 스트럭처 등, 그리고 캔들, 어, 캔들스틱 포메이션 등,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하면서, 이제, 여러 이유들이 겹쳐질 때, 더 좋은 이유들이 많으니까, 거래를 할, 내가 해도 되는 이유들이 많으니까, 더,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죠, 거래 그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를 본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